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깨닫는다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함으로써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공부하는 것을 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듯이 구하고 나간 까닭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지만 얼마 있다가 사츰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해서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만한 정도로 기억하고 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속에 깊이 들어가진 못하고 항상 마음의 표면에만 붙어 있어서 것을 그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의 내용으로 기억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으로서 정당하게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사역하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이라는 종교 경전의 말로 있으면서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종교생활하는 것하고 뭐별 차이가 없다 사람은 경건 이외에 도덕훈화나 윤리적 교훈을 배워도 마음에 그것을 두고 서 때를 따라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작심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작심이 얼마 가지 하나도요.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웃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식다운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를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허튼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웃음> 그것이 뭐 완전한 모습,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땅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함과 결핍이 있어서 그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뭐 앞서가는 사람 뒤서가는 사람 이렇게 다 있어서. 이게 같이 어울려서 무슨 열매를 낸다고 할 때도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 그것이 결핍이 있지만 부족한 것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그것이 이제 목적을 향할 때 향하는 그런 노정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전혀 거기에 이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가마를 받아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훈화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신 게늘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목표했던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도의 그 속성을 발휘하고 그리도의 사역을 세 사람으로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재료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 재료를 줘도 못 쓰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그거를 미미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결핍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혼자서 뭐 잘, 노트 정리 잘하고, 말씀 잘 정리하고, 뭐 똑똑하면 더 잘하겠죠. 뭐 공부를 더 했으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럼, 그럼, 그게 이제 끝이냐. 그거는 이제 개혁교회에서 원래 3대, 그, 이제 3대 아주 나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건 지식신앙에 불과해요. 기적신앙과 일시신앙이 지식신앙이래, 그건.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지식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목적하는 대로 안 나가는 거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다운 열매.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품성과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하면서 열등감을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도 열등감이 있고, 왜? 아기는 어른을 보면 열등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나그러고또 둘째는 또 첫째를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둘째 증후군에 대해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세상 방법이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러면, 그,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자존감이 상대적으로라도 생겨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열등감은 절대 극복이 안 돼.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더 이상 높을 수 없이 높은 겁니다. 사실. 땅 아직 완전한 지옥 백성이고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 이제 벌레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사회에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그 뺏을 수 없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저기, 그 자존감의 완성, 그그리도 그게 저 하나님 그리도와 같이 되는 건데, 그,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부, 부수적인 건뭐 물질도 주시고 또뭐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재능도 소용 없고 물질도 소용 없고 지식도 소용 없고 아무것도 소용 없어요. 건강도 소용.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아무 허공사가 된다.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병적인 것과 옳지 못한 것과 완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즉,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아무리 아는 척해도 그거는 난나 진짜 생명이 없어 드러내는 거예요. <웃음>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기도 하고, 교육하는 시간에, 뭐, 각종 세미나에 다 참석하고 말이죠. <웃음> 가기도 하지만, 일단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활에 그, 그 말씀을 가지고 작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해보아도 별 신통력을 어,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또를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또를 높이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실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무슨 그 교만하게만 만들고 되, 되바라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설, 설리 설 있게 되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든지 주위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의 거울로 삼아서 때때로 자기의 생활 행동을 비춰보고 바로잡는 표준으로 즉 자기의 양심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존재하게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럴 듯 하잖아요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때를 따라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반성해 보고 이 말씀에 비춰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이 잘못을 고쳐야 되겠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좋은 일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교도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이교도들도 불교에, 뭐 이슬람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예? 기도하고, <웃음> 다 하죠. <웃음> 그리고 그걸로 자기 반성도 해요. 자기 반성도 하고 고쳐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냐? 하나님은 굉장히 그 완전하신 분이시라 완전한 그에 주고 완전한 방법을 써서 완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그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 나타내는 게 완전한 거죠 우리는 자기의 행동을 비춰보기 위해 꼭 성경말씀뿐은 아니고 도덕훈화나 윤리교훈이나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나 설명들을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보느라고 노력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좋은 교훈이 들어가서 본선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권하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회에서나 유용한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적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적 품성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리또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그냥 종교주의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또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기 위해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성신, 성자 신성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깨우쳐서 목표한 게 뭐냐면 그리토께서 이루시려고 하시고 다 법정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다 만족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결과로 내시려고 성신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이게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의 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다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뭐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성신님께서는 중생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도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내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눈물 흘리고 그 그런 저기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회계예요. 그게 진짜 회계인 거죠. 180도 도, 돌이키는 거예요. 개인적인 순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회적으로 이게 또 회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히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로도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남과 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교회에서 재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표본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격을 반영하는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 내는 창조물로서 성격을 나타내야 정상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는 이게 그러니까 혼자 뭐도 닦아 가지고 뭐뭐 성화돼 가지고 도인처럼 돌아다니는 게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 교만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비추어 주시는 일도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신이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신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웃음> 이게 우리가 구약, 여수와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다시 이제 할 텐데, 그 구약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원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뜻을 목표한 대로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물론 지도자가 있지만, 모세가 있고, 또, 새로운 모세와 같은 여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전체가,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게 하셨어요. 개인이 없습니다. 거기서 개인이, 뭐, 아간 같은 존재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어, 그 전체가 해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결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 <웃음> 그러므로 성신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개괄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성신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론 개괄적으로 알면 총론적으로 알면 강론적으로도 알아야 돼. 자세히 알아.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이라고 하는 거를 1500년 동안 40여 명을 선미해가지고 그 글을 그렇게 짓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신자로서 다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 진짜 무식한 거죠. 그거야. <웃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자,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를 채찍질해서 선과 의의를 만들어 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룩한 인격의 표준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한 것인데 한 귀퉁이만 했다면 결국 율법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셔서 어, 혈육의 어떤 소산이나 어떤 노력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얻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힘으로 올라갈 길이 없는 까닭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주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도덕적인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특권이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거룩한 도리에 의해서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와 자기의 생활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실증하는 데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과정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생각하는 방향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쩌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쩌다 성경 말씀 생각해서 한번 뭘 해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언덕 위에 도시를, 저, 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누구라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에, 그, 살아간다. 근데 여기 몇 사람 안 모였는데, 전부 딴 생각하고 있고, 예?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냐. 그게 안 되는 거죠. <웃음> 뭐, 본인도 음. 못 살고, 이제 전체도 뭐 어지럽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개인은 전체 안에서 개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 개인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아니꼭 음.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여타의 여러가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실들은, 사실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신자가 되면 이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리토의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저 사람이 저런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 한다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걸 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꽤 오래됐는데, 언어가 안 바뀌네. 그, 이게, 그러면,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사고의 문제가 있는. <웃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 있는 여러가지 종교의식이나 종교적인 방도 예를 들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성경을 자꾸 읽는다든지 교회에 늘 부지런히 나간다든지 하는 것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안 지키겠다는,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교훈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종교 행동이나, 종, 어, 종교 행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해서 작용하는 상태인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를 잘하고 그런 종교 감정을 늘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선대하고 가급적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믿는 사람끼리 가까이 친하게, 친하게 지내고 나쁜 마음을 안 먹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덕을 자꾸 쌓아올린다면 그를 훌륭한 신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또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도리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권위 있는 본질적인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인 소치가 아닙니다. 그건 다 그냥, 어, 그냥 껍데기, 수단 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느냐? 왜 그렇게 와서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죠 본질이 그거죠. <웃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사회를 형성해서 항상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즐겁게 지내고 서로 친절하고 성내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자꾸 확대해서 건설해 보려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고자 합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은 그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 이단들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단들도 그뭐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온갖 저기 도움을 다 줍니다. 근데 일단,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좋게 해주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좋게. 다 얘기 들어주고, 다 어려운 거 해결해 주려고 하고, 와서, 다 도와주려고. 그래서 빠져요. 진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한테 잘해주면 빠져. 잘해주고 그 잘해주고,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말씀을 드린 자의 결과냐? 그건 아니라는 거또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는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위로는 좋은 나무로 장성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 어, 이르러야만, 비로소, 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열매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님께 붙어,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줄기에 저기 접붙임을 대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근데 그, 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치기 당해서 완전히 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아무, 그냥 모양으로 붙어 있는 그런 나무는 필요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응.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희미한 생활을 그 동풍 묵수로 매일매일 반복하고 나간다면, 이 동풍 묵수라는 말이, 그, 마이동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 귀에, 그, 무슨 바람이 아무리 들어가든 무슨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 묵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굽히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말씀을 계속 듣긴 듣는데, 그냥 동풍 묵수적으로 듣고 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왜 배웠냐? 그런 목적이 없는 성경을 배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이제 그 열매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외면에 나타나는 바는 자기가 애를 써서 어떤 도덕적인 덕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확고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면 그의 인격이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도덕적 품성은 자기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고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도의 도덕이죠. 그리도의 덕이죠. 친절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남에게 친절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규칙을 지키고 이행을 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웃음> 눈치 보고 하면 이제 자기가 어떤 이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품성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웃음> 선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깐 <웃음> 그리또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누가 뭐라고 쿡 질러도 그리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쿡 질러도. <웃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그리또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또의 말을 꾸며서 하는 사람들은 쿡 질르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요. <웃음> 그리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쓸데없 또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웃음> 등잔, 등잔을 등잔그 놓는 그런 그 등잔을 놔서 불을 켜는 것을 등경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우리 속에 빛을 품고 있으면 그 빛을 말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으면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속의 빛을 만들어보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가상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빛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빛을 비추고 나가면 된다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중요한 실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받는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땅 위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내셨는가? 우리를 보내셨으면 어떤 어, 어떤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본의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가? 당위에 세우진 하나님의 큰 경륜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근데 지금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는 그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드러내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을 완전히 그리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 현재적으로 성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 <웃음> 자기 수준은 어떠하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미미하든지 뭐, 넉넉하든지.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나를 그러한 지위로 옮겨놓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을 해나가게 하셨다 하는 사상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활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바쁘, 바빠요. 쁘바 한가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서 무슨 뭐그 어떤 영화로운 일을 해도, 그 어떤 뭐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그건 풀의 꽃과, 꽃보다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풀의 꽃의 그 영광보다도 못한 일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우리는 사실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웃음>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음>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서 보이는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 알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행을 할때 나타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토가 나타나 성신이 나타나야 돼 내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웃음> 그리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각양 좋은 은혜와 보아를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세전에 경영하신 그 길로 늘 걷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세전에 경영하신 게 3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 아니에요. 구속의 언약을 그 의논하신 건데 그걸 구속하셔고 목표하신 게 그거다. 이 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웃음> 나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그의 거룩한 지체를 이루는 형제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교회와 함께 내가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생명의 일체성에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존재하면 나는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확신하게 되는 까닭에 모든 것을 항상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 분자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저 사람이 신령한지 아닌지 아는 걸알수 있는 건저 사람이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웃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도덕적인 인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도적인 어, 신령한 인격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토의 인격이죠 그리고 세상에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대립해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큰그 권력이 어떻게 직접 작용해서 나타나는가를 실증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지체된 형제들과 더불어 나타내고 그 나라의 사상에 있는 바를 거룩한 생활로서 증명해 나타내 보이는 사실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는 그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깨어 경성해야 되는지 알수 없어요. 바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방만하게, 교만하게 뭘한게 아니고요. 뭐좀 안다고 내가 너희들 선생 되는 것처럼 뭐할수 있는 게, 아니, 했던 게 아니에요. 너 우리 선생은 그래도한분 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안 나타내는 게 얼마나 이게 저기 우수운 신앙생활인지 알수 없어요. 음. 사울과 저기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왕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존재고. 다윗은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여전히 뭐 아담의 타락한 성향이 남아서 실수도 하고 인구조사 같은 것또 그게 그이 뭐 바세바도 범하고 했지만 그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아, 아도니아한테 저뭐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 그렇게 반역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이 일반 백전노장으로서 뭐그 전쟁에 그 백전노장으로서 그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뭐 사월이 제사 안 지냈나요? 제사 다 지냈어요. 예배 또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다한 거예요. 툭하면 뭐 손지 안 찾았나요? 찾았죠. 나중에 안 되니까 신점, 신접한 여행까지도 찾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지위를 누리기 위한 거였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야. 게 천지 차이예요. <웃음> 말씀이 들어와서 결과를 내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 것이 없으면 유구 뭐이니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 해도. 한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말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 나를 위해도 모든 나를 다저 주의 날로 여겨도 다 똑같은 거예요. <웃음> 말씀이 들어갔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늘 존재해서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실수용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게 새가 와서 나락의 알맹이를 까먹듯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죽정이만 남겨서 그냥 문학으로서 문헌으로서 글자로서 기억되는 상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밤낮 성경을 배운다 하더라도 아, 또 부지불식간에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한것 뿐이고 성경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신령하고 고결한 변동된 인간을 만들어 내놓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참 말씀의 작용과는 거리가 먼. 멈아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사람이 안 변하면요. 저 사람은 그건 다 구라의, 그야말로, 시체말로, 구라의 삶을 사는 거짓의 삶. 응. 대체로 성경에 있는 도덕적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참고 그렇게 뭐 절제하는 정도로 그치면 참된 새 사람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그리토를 못 드러낸다. 이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자 청년 같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너 그러면 다 팔고 날 쫓아보라고 하면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웃음> 기도할 때에도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다가 가치를 두거나 지중. 지중하지 않고 <웃음>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품화하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룩한 교통이 기도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어 <웃음> <웃음>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다 가치를 두거나 치중하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가서 말이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서 그렇게 할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는 것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노트 필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물어보면 노트 속에만 있지 머릿속에는 없는 일이 많습니다 노트 필기 한 것도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지 요령부득, 뭐그 핵심이 없다. 뭐뭘 써놓긴 써놨는데 핵심이 없다. 핵심이 없는 게 뭐냐면 그 열매적인으로 모아지는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대로 글을 쓰는 자, 그냥 그냥 흉내내는 들은 풍월로 이런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격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큰 힘으로 작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 이렇게 해야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과 능력을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실히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인한 것 때문에 말씀의 본질적인 권위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인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해서 받아놨다고 해도 거기서 그치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 유대교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다 뭐, 차는 경문, 뭐, 여기, 여기, 여기다가도 달고, 여기다가도 매 달고 다니고, 그 뭐, 문, 임방, 좌우, 설주에도 다 글자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써놓고, 그냥 외워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제 통곡의그벽 앞에 가면 수많은 그 라피들이 거기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율법을 외우고 있어. 요그 근데 율법이 목표하는 대로, 가거자그 <웃음> 말씀을 하나의 종교 경전으로만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낸다. <웃음> <웃음> <웃음>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질적인 능력의 역사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자리가 길가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관습적인 일로 항상 단단하게 눌려놓듯이 관습적인 일은 여전히 하고 종교인답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작용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탄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그걸 허비하고 날려버린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십 년을 진짜 탄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리가 옥토라야. 그 속에 있는 가시던 불과 엉겅끼의 뿌리들을 재해버리고 순전히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옥토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정보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우리의 정신병 등걸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정위가 그, 어느 것 하나 걷라지 않게, 예? <웃음> 옥토의 말씀이 들어가서 적당히 깊이 가 묻혀서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 나무를 올려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의 생활 가운데 실증이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주님을 알면 모든 문화관이 바뀌고 말이죠. <웃음> 부정적인 밭의 상태에 있어도 평안할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일단 유사하면 증오도 나오고 경랑도 나오고 또 항상 간교한 것도 나오고 사특한 것도 다 나와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평소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은 누가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데 그냥 가끔 주님을 생각한 사람은 쿡 찌르면 자기가 나옵니다. 누가 날 건드려 하고 그냥 어또 주목이 나오고 거친말이 막나와버려 <웃음> 사특한 게다나와버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간교한 것이라든지 사특한 것이라든지 교만한 것이라든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라도 도덕군자라면 갖지 않을 정도의 저급한 음. 생각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 배운 사람이 과연 말씀 배운 사람인가? 할 정도 더러운 게다 나옴.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의 도덕이나 진절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너저란 그런 생활을 한다면 하찮고 아주 시시한 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보고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한 게 있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냈냐? 뭐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고도적이고 신령한 데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헬라주의자들은 알면 알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지 헬라의 그 도덕은 뽐 교만이에요. 뽐내는 거, 지식을 가지고 뽐내고, 예?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뽐내는, 자기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뽐내는 거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죽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반성해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핍박을 당하나? 이게 아니고요. 그리토를 미워한 세력이 나도 미워한다 그리토께 속한 자도 미워한다 그걸 알게 되니까 복이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했는지 비추어 봐야 할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배웠고, 에? 들었고, 근데 그,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리토를 드러냈나? 근데 그리토께 속한 자는 그리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웃음>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진짜 실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웃음> 하늘과 땅의 차이가. 기도하겠습니다.